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은 이제 대개 유미덱을 해보려 합니다 요즘 아주 핫한 친구인데 아나가 50에서 40으로 줄면서 아주 사기챔이 되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판인데 영상 끝에 간단하게 최종평 남겨놓겠습니다 오 이번에 좀잘 나와주려나? 일단 어떻게 가는 거냐면 진짜 그냥 간단합니다 마스코트 유닛 갈리오 나서스 유미 그 다음에 우세 유닛셋 삼성작을 하는 건데 과연 정말 대깨로 가도 괜찮을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무난하게 태불판을 먹을게요 대깨 할 거니까 일단 돈을 조금 모아줍시다 아우 리신이 이성이네요 <웃음> 아니 여긴 유미가 아니 꽃빼기로 유미를 뽑았네요 이건 좀 곤란한데 유미가 겹치면 6렙에서 유미만 빠르게 찾는 방법도 있고 조금 여유로우면 카팔 살짝 치고 5렙에서 리를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우세도 너무 많이 겹치고 유미도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번 판은 6렙롤 치는 쪽으로 갈것 같네요 3은 과하게 블루로 뺄게요 근데 이거 유미덱이 완성이 되려는 때데 개인적으로 완성 전에 휘발리가 힘들더라고요그 치명타 생기는 유미 증강 있으면 좀 괜찮은데 이성이면 딜이 좀 모자라거나 아니면 벨코지나 진짜 그 탈리아 같은 친구한테 지어져서 죽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몸이기도 해가지고 일단 옷의 유닛들은 잘 나와주고 있네요 필드랑 똑같이 페어가 잡혔습니다 귀엽네요 여기는 선이 먹고 유미덱 가는 것 같은데 선이 상직 먹으면 7레벨 사선이가 가능해서 또 좋습니다 마스코트 상징이 있으면 나서스, 갈리오, 삼성을 넘기고 그냥 6렙에 바이알리스타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7렙립마스코트 나이스 일단 유미 블루부터 만들어줄게요 2원자리어는 나쁘지 않네요 블루 복원 거학 보통 템은 이런 식으로 많이 갑니다 등강은 원형낫이나 아니면 팝에도 좋고, 블루 메커니즘이 바뀌면서 다시 블루 팝에 같이 쓸수 있게 변경돼서 좋습니다. 람머스 잠시 용명으로 쓴다? 아니, 뭔가 약해 보이는데? 어 여기는 더 약해 보이네요? 이거 쓰면 안 되겠다. 여기 너무 약해 보여. 람머스 썼으면 이거 CC 먹고 다 죽었을 것 같아. 아, 이거 안 붙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 옆배치가격 하게 잘했다. 얘도 진짜 약하다 나이스 이거 이성도좀 붙었으니까 바로 6렙 가서 유미 찾을게요 이번 턴까지만 맞겠습니다 블루는 미리 만들고 이거는 구원의 거결? 이거 상대도 유미 쓰니까 이거 허수아비도 괜찮을 것 같네요 보자 유미 하나만 벌써부터 이렇게 안나면 어떡해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캠은 탈리아 넣고 쓰고 구원을 거절로 갈게요 일단은 탈리아로 좀 버텨봅시다 <웃음> 다들 왜 이렇게 유미를 들고 있냐 그러고 보니, 나서스도 아직 안 나왔네요. 제가 나서스 혹시 넘겼나요? 일단, 유미가 아홉 마리 풀려있네요. 나이스, 나서스. 한 번만 더. 유도탄 여기로. 그렇지, 이게 바로 설계. 사실, 나머지가 다암라인이라서 허수아비가 별로일 수도 있는데, 그, 해커랑 다른 유미 생각하면, 허수아비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큰일, 난다, 큰일 났다 큰일 다 유미가 없다 <웃음> 유미가 없다 유미 다 팔린다 일단 사연승 좋습니다 어, 이번에 마스코트랑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진짜 리롤덱 최대의 적이 그냥 견제인 것 같네요 정말 진짜 기물 겹쳐서 안 나오는 건 답이 없습니다 유미 아 아홉 마리 어느 세월을 찾냐 이 말이야 판도라 나오면 하시는 게 진짜 제일 속편합니다 말파는 되게 잘 나오네요 오 유미 드디어 한 마리 말파 두 마리 이거 보관 안되면 그냥 백킥 가면 됩니다 나이스 영웅 없는게 나왔을텐데 나서스를 빼고 라이리스타일 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고 이거 어떡하냐 할리아야 고생했다 나이스 창고 뚫렸다 일단 사마스코트 유미 일성보다는 탈리아가 훨씬 좋긴 한데 아 이거 우리 유미 잘리겠는걸 유미 죽어요 인간적으로 유미 이성은 찍어둡시다 유미 나이트 일단 유미 이성으로 만족합시다 근데 요즘 황소부대 때문에 원영나보다는 파베가 더 좋은 것 같네요 이럼 일단 백켓 만들고 이온충격기나 탱탱 설계할게요 이건 져야지 이건 아이스 달리오 이 친구 죽고 이렇게 둘이 죽으면 리롤 칠 맛이 좀 나겠네요 제 것까지 13마리 이론상 찍을 수는 있다 미신이라도미신두 귀신 마리 남았고 어 유미 한 번만 더아 이거 멈춰야 멈추, 하는데 어 나이스 아, 여기까지 추가 피해량 일단 35% 아 여기 한 마리 남았네요 유미 이 친구 제가 보내야 합니다 저거 고연포 넣어두면 스킬 사거리도 증가하긴 하는데 저건 넣는 것보단 그 진강채 조중경을 먹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삼성장이 잘돼 있어서 여긴 칠레이긴 해도 나이스 유미베터 뱉는 김에 알리도 뱉어 나이스 아 이제 유미 좀 나오겠다 그건 나이 착각이었고 피바라기 먹고 우리 갱플 줄게요 나이스 힘 준다니까 바로 삼성 찍히는 것봐 근데 유미가 또 타겟팅이 이게 하나만 치는 게 아니라 그 친구 쳤다가 저 친구 쳤다가 이게 사거인의 가장 먼적인데 좌우로 한 번씩 써서 약간 다른 애칠 때가 많아가지고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일단 나이스 와 이제 칠렉 되겠다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다음 턴에 돌릴게요. 확실히, 유미가 삼성이 안 지키면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오케이. 오, 나이스, 유미. 이거 무조건 찾을게요. 한 마리. 유미야, 나와줘. 와, 아, 나이스. 일단, 살수 있나? 아 이거 유미 쪽으로 왔으면 울었다나 아 근데 벌써 6라운드였네요 세상에 버핀 게 대단하다 어쨌거나 올삼성 대량 45%에 삼성이라서 이제 아까처럼 쉽게 터지지도 않을 겁니다 어? 한번더내딜 <웃음> 진짜 센것봐 보내줍니다 네, 아바위이도 네. 나와줬고 어, 어. 아 근데 여기 서울 삼성 보는데 어 나이스 근데 얘 뭐였죠? 임피된 친구? <웃음> 시작하자마자 터졌는데 헛수아비가 어, 이래서 유미 삼대일때 좋은 것 같습니다 유미 스킬 뺏고 물론 상대가 <웃음> 죽어 아 유미 죽는 안돼 다른 친구들 안되나? 너희도 선성이잖아 그렇지 우리에겐 다른 친구들도 있다고 와 근데 탈리아도 진짜 세다 나이스 어 근데 이거 1등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가 솔선상만 지금의 1등입니다 이거는 방패대 무조건이죠 나이스 방패대 구솔 나이, 안뜨나? 솔 견제해야 하는데 방패대 갱플로 갈게요 또 허수아비 앞에 세워둡시다 허수아비로 레오나 공 빼고 저는 이제 베이브터 죽이는 걸로 아 이제 베이 공격해. 나이스 이럼 여기 보냈네요 풀삼성 못 찍어서 어떡하니 어쩐지 딜이 근데 많이 세더라니 좀비였네요 나이스 보내줍니다 <웃음> 이런식으로 두면 탈리아 먼저 저격당할텐데 아, 탈리아 옮겼네요 어이 큰일났다 우리 유미 죽는데 어 유미 피했고 어 유미 왠지 몰라도 탈리아 스킬 잘 피하는 중 완전 개각선으로 쓸줄 알았는데 아 반비 나가는 것봐 근데 근데 이번엔 죽는다! 얘들아, 보죠. <웃음> 나이스! 자, 이렇게 우세 유미덱, 백게 덱으로 1등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겹쳤는데 1등 되는 거 보면 그냥 백개로 갈만한가? 6라운드에 삼성을 찍었는데도 1등이네요?